5만 원짜리 해먹 샀어요, 드보리야. 뭐야 우리 지금? <웃음> <웃음> 들어가질 않아 여기 지금은 어때? 만져봐봐. 따뜻? <웃음> 따뜻하냐? 안 뜨겁지? 그래. 괜찮아. 갔다 와. 어? 응? 갔다 와. 들어가봐. 드보어 좋아? 아예쁘네덥비야 응. 어, 오빠 빨개졌네 덥네 덥네 덥네 빨간 애 예쁘나 더워? 어 더워 나올 거야 사우야어 그래도 좋나봐 볼 그런가보다 온도 조절 도망! 바로 도망! 봐봐. 무서워 태미? 바로 나왔어 꽃무늬 빠지게 나왔어 <웃음> 말리고 나와. 예쁘야. 예나 괜찮아. 태비야 괜찮아. 아까 너가 어, 올라갔었잖아, 거기. 올라갔나? 음. 태미 나와! 태미 세미. 세미야 나와! 안 나와? 열렸어! 열렸다! 태미다 말랐어요! 너 예쁘다! 마지말날니 엉덩이 봐봐! 엉덩이는 하나도 안 말랐어요! 잘해! 누나가 처음으로 그루밍을 해, 안에서. 누나 최고야 해 야옹도 안하고 무슨 잘해 어이, 막 털고 루나야 예쁘나 역시 우리 루나는 어지 잘해 목욕도 잘해 목욕도 야옹 한번도 안하고 얘는 30분 이상 있어도 되겠다 다 마를때까지 누나 한 번만 더 털어 바람을.. 아, 바람 쪽으로.. 어. 바람 쪽으로 몸을 틀고 말리네 똑똑해요